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아담은 하와를 통해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범죄하여 죄의 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담이 사탄에게 쳤기에 아담은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미니라 아담은 종이 되었고 아담은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그러나 아담이든 땅이든 사탄이든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하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지 않으신다고 해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것이 아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탄과 원수인 것이지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존재를 유지시키시고 계시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땅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모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담은 자신에게 맡겨진 땅을 잃어버렸고 아담 스스로 그 땅을 되찾을 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땅을 아담이 되찾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되사서 다시 아담에게 주는 방법뿐입니다. 죄로 잃어버린 아담의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자는 아담의 근족, 곧 같은 아담뿐입니다. 아담이 범한 죄의 대가를 대신 담당해 줄수 있는 자는 같은 아담이어야만 합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비우시고 아담으로 피주기에 스스로를 가두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메어 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담이 사탄의 종로릇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냥 심판해버리시면 아담 이 역시 심판하시야만 하실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탄도 죽이시고 아담도 죽이시면 남겨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겨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제2, 제3의 사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죄의 종에서 빼내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기업을 빼앗긴 아담의 기업을 되찾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담을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되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대신하여 피를 쏟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니다 죄의 대가로 아들 하나님마저도 끊어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에 대한 청지기적 관리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땅의 소유주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땅을 상속받으시기 위하여 피조물로 오십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마녀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소유주이신 아들께서 스스로를 비우시고 상속자로 오시는 즉시 한때 아담에게 맡기셨던 땅에 대한 청지기적 임시 대리통치권은 공식적으로 소멸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땅을 통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땅이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아담이 잃어버린 관리권을 들이밀며 까붑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처하면다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바로 심판해버리시면 사탄에게 종속된 아담도 같이 심판하시야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사탄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기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아들께서 상속자인 아담으로 오셨으므로 첫째 아담 역시 아들이 길을 따를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아담은 양자가 되어 아들 안에서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지 아니라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선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이을지아니라 아들이 되려면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선악과를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를 지고 선악과를 거부하며 예수님을 다루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유업인 하나님이 나라가 상속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하노라 죄의 종이 되어 땅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린 아담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을 같이 되더라 아들이 피로 구속받은 양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명을 지켜 부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소화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부활 변화를 통해 계명의 진실함이 증명되면 아들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 동안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실 것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옛 뱀이오 마귀요오 사탄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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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나라가 된첫 하늘 첫 땅을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피로 구속받아 부활 변화한 양자들에게 아들이 나라인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이 이마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생명과가 있는 에덴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은 생명과가 있는 세이루살렘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종들은 아들이 형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자들은 그저 짐승들입니다.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첫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에만 짐승에서 벗어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짐승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메어 있으므로 아들께서 되찾아주신 통치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